근데 나가는 학원이 네. 7년, 7년 나왔거든? <웃음> 중식기 밴드란 걸 최근에 알았어요 애들이 <웃음> 갑자기 문혁어 나오더만 나 선생님, 중식이 밴드 들었네요? 어뭐 네. <웃음> 네. 보고 아느냐면 애들이 그거 따윤이방송 따윤희 방콕에서 그 노래를 불러서 안 거야, 네. 아 거야? 어. 반디불그 대단하다, 그 네. 데이베의 꼴이라는 거는 네. 네. 진짜 마스크 이. 왜 거야? 둘이 마스크 쓰고 있어? 응. 아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나가. 아니, 아니 디즈도 가시디즈. 야, 진짜 미쳤다. 마스크 벗어 빨리. 마스크 안벗으 아니, 아니 내가 옮길까 봐 내가, 나 내가 해, 너, 너희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야. 원래 마스크가 공격 방지야. <웃음> 방어형은 아니야. 일단은 응. 우리가 얘기해야될게 뭐야? 게스트. 게스트. 자, 그러니까 게스트를 리스트를 한번 좀 불러봐. 일반인일 거운 게더 재밌다고 생각해 나는. 그러니까 가수를 해보면 안 돼. 아, 그럼 재미가 어. 없으니까. 응. 걔는 자기가 어떤 음. 뭐가 있단 말이야. 음.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랑 와서 해봤자 난좀 케미가 안 좋아. 그래서 전문가들을 부르는 게 좋아. 음 뭔가 다른 분야의 전문 분야들. 내 친소 이런 거 부나지 <웃음> 않을까? 어? 내 <웃음> 내 친구? 친구들 하면 집에 보자. 나첫 친구 너네것도 없어. 첫 횟주랑 내가 볼때 집친은 난 친구 없다. <웃음> <웃음> 있잖아요 어? <웃음> 우리 있잖아요 그래. 방근이형 우리 용료미님 한번 불렀어 아 그거 재밌어 <웃음> <그런 거. 웃음> 리액션 연습을 하자 한 10분 정도 민호가 야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무슨 매, 무슨 얘기 <웃음> <웃음> 저는 어, 뭐 앨범이 나왔습니다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헐 대박 이런 거 연습을 좀 하고 하자 아, 재미없는 얘기도 <웃음> 나도 해, 아, 도 해, 나도 해, 나도 해, 나도 해, 나도 해, 약간.. 해, 나도 해, 나도 해, 나도 아 나도 해, 나도 해, 나도 해, 나이 해, 나도 해, 나